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오랜만에 좀 받고 나왔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러 나왔냐 이번에 제가 기아대 측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텀블벅 펀딩 에 함께 도울 수가 있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요 어 이번에 기아대 측에서 로이로이 서울 그리고 한송국작가님과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텀블벅 펀딩을 진행한다고요 근데 이 텀블벅 펀딩이 뭐를 위한 펀딩 냥이는 케냐의 리무르 마을에 있는 그런 선교사분들과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펀딩을 이제 시작하고자 준비하고자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또디아르트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거 있어서 같이 한번 도와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먼저 제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톰말복 펀딩에 나온 굿즈들 중에 이제 티셔츠가 있어요 그 티셔츠를 입고 촬영하는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피고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네요 <웃음> 아무튼간에 그렇게 오늘 화보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도 받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할 텐데 떨립니다 오늘 이것 좀문에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영상은 뭐 어떻겠지? 게 영상은 제가 스프이트를 준비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찍으시면 홍보 영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스페치영상을 이렇게 옷 입고 하시는 거. 오시는 네. <놀람> <놀람> <놀람>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후원해서 와가지고, 아, 1시간 4시 오는 길에 마이크가. 연이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오늘 다 하는데 얼마나 더가 될까요? 상까지 하면 두시간 안에 끝날 아요얼 메이크업 받고 싶네요. 너무 민낯 지가지고 <웃음> 이렇게 민낯지잘안나오는데아진짜요제 <웃음> 일부에 민낯을 와달라고다또 아아 음. 지워야 돼 갖고 아 메이크업을 해. 아, 리는괜찮으세요 네. 많이 프가 음. 미사이즈많이 봤어요. 아, 네. 친근해요, 저는. 아, 네. 자주 봐 아, 네.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팅을어려운을었었는데 그러므도저희깨달셨단말이 분명히 제일 합당한 사람은 얘기하셨을 거라는 되게 믿음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되게 잘 오랜만에 촬영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웃음> 아이안 예. <웃음> 아, 예. 안녕하세요. 한번 탈하고 나서 좀 많이 안 좋아졌어. 시요근있습니그 아, 네, 이후로 막 열심히 했다가. 응. 음, 네가 그냥 거 괜찮아졌다, 응. 괜찮아졌다. 응. 해가지고 그때 또나빠지때 거리야. 안이 너무 은거아그 내 피부 메이크업 잘한다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못하겠어요 뭔가 해도 뭔가 이상하 같고 그 스크립대로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바꿔서 해보셔도 되고 이제 컨셉 이제 조금 밝게 아. 해주시면 되고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우긴장다어 <웃음> <웃음> 긴장이 안, 안 돼요 <웃음> 이사은어왜 <이런. 너무>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긴장이 됐냐. 아플리카 10의 희망을 잘해주세요. 환영의 인상 생명 정답입니다. 정답이가 코로나1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10의 희망을 잘해주세요. 저와 함께 많은 분 약간 그렇게 게... 아프리카 케나의 희망을 전해주세요 허니의 일상 최진환 전도사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텀블벅에서 펀딩에 동참하셔서 루이로이 서울의 예쁘고 좋은 품질의 티셔츠와 감각적인 한성욱 작가님의 그립톡을 구입하시면 케냐 리무르 지역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이 선물됩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 홀릭 떨리네 사 e 좋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사장이오랫동안을는데 촬영은 다 끝났고요 옷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촬영이 끝났는데요 어,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메이크업이나 뭐 헤어나 어색해서 저한테 그래가지고 <웃음> 좀 자신농도 는데 그래도 촬영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해봤는데 그런 뜻깊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기아 대책에서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블법 펀딩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또인스타나 유튜브에 또 앞으로 또 혹시나 이제 진행되었을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시선으로 사장에더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나가는 이런 운동에,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해주셔면 감사하겠습니다. 니 네,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다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마쉽게는 잠깐 너무 소리가 제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잠깐 벗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어,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잘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여러분들 꼭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보여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럽죠? 네, 아무튼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